얘들아 <웃음> 잘 있었지? 응. 오늘은 우리가 브라질에 살면서 아, 아주 좋았던 점 응? 많지만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거 그거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 그래. 음, 참 세계적인 예술가들 그러니까 어, 음악가라든지 화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시회나 공연이 참 많았어요. 음, 어. 그래. 어. 그런데 래그상파울리라는 곳이 우선 상파울비엔날 세계적인 네. 3대 비엔날이 있었기 때문에 2년마다 우리가 애들 되는 음, 걸 가곤 했었고 그래. 참 많은 걸 봤지 놀라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내가 더 정말 놀라고 잊혀지지 않는 거는 그 유명한 어, 러시아의 볼쇼이 발레단에 에, 그 차이콥스키에게 뭐지 백조버스어 응. 맞아. 거기에 나왔던 그 발레리노. 누리예프. 어 그래 마르코 <웃음> 드폰테냐는그 누리예프가 공연을 온 거야. 아. 물론 단독 공연이지만. 아 정말 가슴을 떨면서 가서 봤었지. 그러니까 뭐 오페라도 많았고 유명한 오페라단이 왔었고 또. 할리데이언 아이쇼. 음 그래 그래. 그 한국에서는 안 가봤었죠 우리가. 아니야 옛날에 내가 봤었어. 봤 옛날 옛날에, 뭐, 옛날에. 응, 한번 봤었지. 음. 그리고 또에그 서커스 뭐지 그 유명한 태뭐 태양의 서커스. 응, 응, 태양의 서커스. 응. 응. 그런데 얘들아, 너희 엄마가 할리데이언 <웃음> 아이쇼를 갔다 와서는 자기가. 어, 자기 스케이트, 어, 스케이트, 스케이트 선수가 되어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또, 어, 오페라 갔다 왔어 자기가, 어, 가수가 되겠다고 그러고, 그래. 또, 뭐, 무, 무용. 어. <웃음> 그러더니, 서커스 <웃음> 보고 왔어 서커스 되겠다는 말은 안했안 안 했었어. 안 어쨌든 그런 공연들이, 어, 참, 이민자의 에, 그, 늘 장사를 하고 하는 그, 삭막해질 그런 거를 많이 채워줬었어. 네, 그러니까, 얼른 장사 끝내고 집에 와서 그냥 적당히 세수고옷 그런... 갈아입고, 그냥 애들 데리고, 그냥 차 타고, 그냥 밥비 그렇게 갔었지. 어, 좋은 공연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어. 표를 구입하려고 하고 그랬는데, 음.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 중에서도 잊혀지지 않는 파바로티의 단독 공연 음. 콘서트 라거나 그걸지 음. 보러 간 얘기인데 그래. 그때가 언제였는지 알아? 그때가 어, 1900...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 간지 딱 10년 됐던 아 그럼 1991년이네 그, 그 정도인데 어. 12월이었어 아주 어, 더었어 어, 그리고 어디서 했는지 알아? 어 그건 기억나지 빠까엠부 축구장 그래 빠까엠부 빡가연부... 굉장히 유명한 큰 축구장인데, 글쎄, 파바로티의 공연을 거기서 한다는 거야. 나도 사실 놀랬어. 축구장에서 한다는 게. 아니, 큰 극장의 무대, 유명한 음. 어, 그런 데서 하지 않고 축구장에서 한데, 음. 그런 데 우리가 표를 살려고 막 했을 때는 이미 음. 좋은 자리, 물론 비싸지만 그 비싼 좋은 자리가 다 나가고 없는 거야. 그래서 간신히 저 꼭대기 저 거기에 이제 표를 음. 에, 구매했었지. 그리고 그 당일날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온 선벌 신이 다온것 같았어. 그래서 간신히 간신히 조금 먼데다 세워놓고 갔는데 아직도 시작하려면 멀었지. 근데 또 이미 꽉 찼어. 뜨거운 어? 햇볕 아래에 다들 앉았는데, 사람들이 그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나름대로 그걸 즐기더라고. 맞아. 뭐가 막 생각나? 막 그냥 어? 무슨 축구장에서 직발 축구 응원하는 것처럼. 그래, 그래. 뭐 파도 타기, 와, 파도 타기 하면 그것도 하면서 또 시간을 어. 또 보내고. 그런데 그 파도 타기가, 저쪽에서 밀려오면 우리도 덩달아서 <웃음> 막 그러... 일어나고. 아, 그게 얼마나 신나고 재밌었는지. 그 브라질 사람들의 참그 뜨거움, 열린 그, 그 즐거움, 그거를 어, 우리도 같이 거기 끼어서 한다는 게참 좋은 체험이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맨날 파도다게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한참 있다가, 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래, 그래. 노래를 하는 거야. 그는 이태리 가곡을 주로 많이 했어. 이태리 가곡, 오페라, 아리아, 이런 것들을 하나 테너, 바리톤할 것도 없이 일어나서 하는데, 저쪽에서는 확 박수치고, 또 그러면 끝나자마자 또 저쪽에서 일어나서 막 부르고, 막 박수치고, 막. 여자들도 일어났었어.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당직하고 당직 일어나 일어나 그랬잖아. 아 그때. 에이. 나도 하고 싶었지. 근데 내가 그랬지. 생. 어. 음. 막그뭐 오. 막 막. 오 음, 오솔레미요오솔레미 하라 그랬잖아. 아, 근데 나도 하고 싶지. 나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래, 그래. 딱 순간에 어 내가 이가사를 제대로 다못 하겠구나. 그 아예 그 생각에 그냥 에이. 접어버렸어. 아 그래. <웃음> 노래방에 가면 내가 항상 여기서 가사를 <웃음> 불러줬는데 거기서 부를 수도 없었고 음. 참아 나는 좀 당신이 일어나서 해주길 바랐어 왜 그러냐면 동양인이 어, 이, 이태리 가곡을 부른다 어우 음. 저렇게 잘 불러 난 그걸 막좀 당신이 해주길 바랬는데 그래 근데 드디어 이제 어둑어둑해졌어 어. 그리고 저 아래 무대에 이제 뭐 조명도 들어오고 아, 그냥 두근두근 했는데, 마침내, 파바로티가 등장했어. 아 그래. <웃음> 어떻게 등장했는지 알아 그럼 항상 뭐 이렇게 싹 벌리고, 신 어. 손수건 이렇게 칠수건 뚫어 응. 이렇게 나오, 나왔지. 나오지. 그리고 이제, 아리아, 뭐, 가곡이 계속 이제 불려졌는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그, 사람들의 그 박수와 환호, 이루 말할 수 없지. 이제 거의 이제 끝났어. 끝나니까 이제 당연히 앵콜 시간이 왔잖아. 음. 그런데 모든 관객이 이구동성 한마디로 카루소, 카루소 그러는 거야. 음. 아, 나는 놀랬어. 웬 카루소? 아니 파바로티한테 왜 엔리코 카루소 그테너 가수 이미 전대의 가수 이름을 왜 될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 어 카루소처럼 당신도 유명한 어, 가수다. 그래서 카루소. 어 그런 그래. 줄 알았지. 어, 그래.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응. 카루소라는 노래가 있었어. 그때 내가 응. 몰랐어. 당신도 몰랐지. 난 몰랐지. 아 그걸 내가. 그 카르소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를 알았더라면 나도 같이 하, 외쳤을 텐데 근데 그날 파바로티는 카르소를 받아주지 않았어 끝내 안 불렀어 어. 어쨌든 그 거대한 축구장에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파바로티의 공연을 다져게 가서 봤다는 거, 거. 어, 그리고 그 응원석에서 우리가 공연 전에 또 다른 신인들의 공연을 같이 보고 리드 거기에 끼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 전환, 그래. 음.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그래, 그래. 추억이야 다음에 또 다른 얘기하자 자, 자.